할로 구독자 여러분, 코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별 게임 규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겁니다. 그럼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2018년 상반기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는 62.1%를 차지한 게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게임 매출액 또한 늘어서 작년 상반기보다 19.4% 증가한 6조 587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죠. 이처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무시 못할 수준인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게임에 대한 취급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2013년엔 술,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국회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부터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 제도 평가란 게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로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PC 온라인 게임에만 국한되었던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장할지 결정되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이 보여주는 긍정적 영향과는 다르게 많은 단체들과 어른들은 아직까지 게임을 사회학, 중독물질 등안 좋은 인식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게임 규제는 국내 게임 산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비판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게임의 정주국이라 할수 있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아타리와 같은 대형 비디오 게임사가 있었을 만큼 게임에 대한 역사가 길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경우 대부분 정보 주도가 아닌 민간단체 혹은 게임사의 자율 규제를 통해 게임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게임 심의기관인 미국 게임 등급위원회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협회로서 자율적으로 게임 등급을 심의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규제 방식도 국내와는 다르게 폭행이나 노출, 나치와 같은 역사적 상황 등 윤리적 이슈에 관해서만 제재를 가해 플랫폼, 게임 방식 등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국내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 출혈묘사, 폭행표현 등 세부적인 규제 조항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자율적이지만 확실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긴 역사만큼이나 알아서 잘해오던 미국의 게임업계는 최근 미국 정부가 게임업계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한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2014년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폭력게임개발사의 R&D 세금공제 자격을 박탈한다 라는 조항을 포함시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R&D 세금공제는 신기술을 연구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이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세금을 더 많이 청구하겠다는 것을 의미 하죠. 외신들은 이로 인해 액티비전처럼 성인 이용자를 위한 게임을 주로 출시하는 게임사 1인칭 슈팅 게임 개발사들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라고 분석하며 게임사들이 폭력성 논란에서 자유로운 스포츠 게임 캐주얼 게임에 더 주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 세제 개혁안은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에서 또한 게임을 고깝게 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2016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선 폭력적인 게임의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을 상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주 대표인 윌리엄 포킬러가 10대 이용가 혹은 그 이상의 ESRB 심의를 받은 게임들은 새로운 부과 징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인데요. 이렇게 얻는 수익은 아동비만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엥? 이거 완전 해조선식 게임 규제 아닙니까 물론 이 또한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해 상정에는 실패하였지만 앞에 두 사례들에서 알수 있듯이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정부와 많은 단체들이 게임 규제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서양권 국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어떨까요 유럽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권역 민간 심의기구인 페기 를 통해 유럽의 게임 산업을 규제하고 있으며 페기 12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게임을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의 대표 게임 국가라고 볼수 있는 독일의 경우 게임즈컴이라는 세계 3대 게임 수를 주최하고 있으며 게임 시장의 규모 또한 세계 5위권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규제만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어느 국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웃나라인 프랑스 또한 2016년부터 자국으로 들어오는 게임사들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 확대를 하고 있으며 게임 개발자들을 위한 새액공제제도를 시행해 2016년 23개의 프로젝트가 수혜를 받는 등 독일 못지않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게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내 표현에 관한 규제는 엄격한 경우가 많은데요. 독일은 자체 심의기관인 USK가 있을 정도로 게임에 대한 심의가 깐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폭력에 관해선 더더욱 엄중한 잣대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FPS나 액션 게임과 같은 폭력성이 드러나는 게임들의 경우 표현을 최소화하거나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심의를 통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예 특정 장면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팀포트리스2의 경우, 캐릭터 전원이 로봇이라는 설정으로 변경해 유혈 표현을 아예 삭제하여 게임을 출시하였죠. 나치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도 엄격한데, 교육당국의 허가를 받아 철저히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아니라면 나치가 직접 등장하는 게임은 독일에서 출시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나치를 표현는 게임들은 나치 설정을 포기하거나 직접적인 표현을 바꾸는 등의 경우가 많죠. 이드소프트의 울펜슈타인 3D가 나치와 관련된 표현들을 바꿔 독일에 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보다 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의 경우 2002년 전자기기를 활용한 모든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2004년 법의 효력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리스의 황당무기한 법안은 많은 게이머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죠. 최근 게임 규제로 가장 핫한 국가를 고른다고 한다면 바로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8월 30일 중국 정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시력보호와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온라인 게임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성년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신규 온라인 게임 허가 건수를 축소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는데요 중국 내 게임 서비스 및 신작 출시가 모두 중국 정부 통제안에 놓이는 규제로 중국 게임 시장 규모가 전세계 시장의 4분의 1에 닿 하는 42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규제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표 다음 날인 31일, 중국의 대표 게임 기업인 텐센트와 네디젤을 비롯한 미국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일본의 캡콤 등국내의 많은 게임사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악재가 덮쳤습니다 국내 게임사들 또한 영향을 받아 넷마블과 n c 소프트의 주가가 2%가량 하락하기도 하였죠. 더욱이 중국의 경우 2016년 기준 한국 전체 게임 수출의 37.6%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시장이기에 많은 국내 게임사에 끼칠 영향은 앞으로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전부터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운영되는 공산국가였기에 국가가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국가관을 흔드는 내용을 담은 문화 콘텐츠는 아예 출시 자체가 불가하였죠. 게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콘솔 게임의 경우 2015년에서야 판매를 허용하였고 이마저도 플랫폼의 경우 지역코드 설정, 해외 PSN의 로그인 금지 설정 등을 해야 되었고 게임의 경우 내용 수정 및 삭제, 심지어는 배틀필드4와 같이 발매 자체가 금지된 게임도 많았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경우 게임에 대해 폐쇄적인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중국의 성향이 최근 각종 규제를 통해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규제 발표 이전에도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판호 발급을 무기한 중지함으로 자국 내 게임 유통을 관리하였으며 지난 8월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몬스터헌터 월드 판매를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당시 중국에서 몬스터헌터 월드를 유통하고 있던 텐센트는 1 0 0만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게임량을 환불하였고 때문에 텐센트의 시가총액 20조원이 증발하는 악재가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자국의 인터넷을 길들이고 젊은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움직임 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PC방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게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 보이네요.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 또한 닌텐도, 캡콤 등 많은 게임사를 보유하고 있는 게임 강국인데요. 일본의 경우 예전부터 자율규제를 통해 자국내 게임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전엔 이렇다 할 기관 및 단체가 없어 게임 규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었는데요. 1991년 교토의 한 남자 중학생이 게임샵에서 성인용 게임을 훔치다 걸리는 사오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 자국 내에서도 게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후 1992년 자주적 게임 심의 단체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기구 약칭 EOCS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일본 내에 유통되고 있는 게임의 심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게임을 만드는 다른 게임차들 또한 이 사건 이후로 자체 검열을 실시하는 순기능 또한 나타났죠. 그러나 최근 확률 조작과 같은 특정 사건들로 인한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게임 규제에 대한 정부기관의 개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면서 가장 멀리 떨어진 모습을 보이는 두 나라네요.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의 게임 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이전부터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 많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들이 논의하고 실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셧다운제와 같은 사람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정책 또한 많이 나왔죠. 게임이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표하는 만큼 많은 국가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충분히 연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올바르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제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보다 올바르고 성숙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브와 코브 채널의 목소리 담당 희유였습니다